이티제에게 귀엽다고 칭찬했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 이티제 남자의 경우 애인으로부터 귀엽다는 칭찬을 들었을 때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. 물론 애인이 칭찬해준 게 좋은 뜻인 것은 알고 있지만 혹시 본인이 애인에게 어리고 철없게 행동하는 건 아닌지 남자가 아니고 그저 동생, 애기처럼 보이는 건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연애 초반 이티제에게 칭찬할 때 미리 교통정리를 해두면 이티제가 오해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이티재에게 귀엽다 칭찬의 뜻을 애인으로서 칭찬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의 총집합체라고 설명하면 됩니다. 오늘 다시 주시야사제상통 ISTJ와 유아인 신고하시 기원 ISTJ 월멤버십에이하시 마연 상 Bonin Dung Fan y y u n g s n Vlog, ASMR Dung, Total Negaji Benefit Yul Nu Lil s u s u b n d Uchuk s